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을자세 애벌룸 살이 <놀람> 터져 흐뭇어서 널 가울이 나가와 긴급의 빛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보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나가 내게 일할 것고로 세상을 으상 으쌰, 으쌰, 게쌰으너으하으의 으쌰, 는 나는 쌰으다으모 으쌰, 으모으 t a k you. 그다나 늑대나 늑대나 늑대나 늑대나 늑대 No, mm n -hmm.